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 5번 문제 볼게요. 음. 재고자산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보면 첫 번째. 재고자산 순 실현 가능 가치와 순, 아, 취득 원가 순 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을 측정한다. 순 실현 가능 가치하고 취득 원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재고자산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문구로 그순 공정 가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아,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네. 어 이거 이거 어, 낮은이죠. 이게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겠죠. 음.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원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된 기타의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즉취득 과정과 관련된 모든 지출액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취득 재료 아,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취득 과정, 정상적인 취득 과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지출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발생이 되지만 이상적인 상황, 즉 아,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낭비된 부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돼서 안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발생됐으면 원가 금액이 왜곡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제곱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이 된다. 우리가 소매제곱법을 얘기를 할때 설명, 이론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다품종의 어, 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뭐 소량으로 파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원가 관리를 그냥 통으로 해, 묶어가지고 평균적인 원가율을 적용해가지고 원가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어. 기말 재고, 재고자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일한 재고 자산이라도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한다. 이거 우리가 봤었죠? 전에 그 다른 그다른 데서 같은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방법을 쓰지만 다른 재고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방법을 써도 상관없고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같은 재고라면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재고인데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영업 부분에 따른 서로 다른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즉 재고자산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죠그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다른 원가 결정법을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는 그 계산형의 문제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형의 문제도, 가, 문제 같기도 한, 한데, 이 문제는 계산형의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이론형의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도매업자인데, 재고자산, 기초재고에 대해서, 아, 비해서, 기말재고자산을 일정 규모로 증가시켜 유지하는 재고자산 재고 관리정책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보단 기말에 많이 안겨울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택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를 옳게 기술한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판매 가능 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흐름세 번째는 단기순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출원가, 다섯 번째는 기말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더 옳고, 어떤 게더 크고, 어떤 게더 작으냐, 그 물어본 거죠. 여기서는 뭐, 단, 매입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저런 가정이 들어갈 거야,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면, 선일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단가가 아, 10원짜리가 15원짜리, 20원짜리 즉 매입 단가가 점점 증가할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선인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왔던 10원짜리, 그 다음에 15원짜리, 20원짜리 그것들이 이제 재고에차곡차곡 쌓이겠죠. 가중평균법을 어떻게 하냐면 가중평균법은 그 매입 단가를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평균법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평균적인 원가로 처음부터 어, 나중에 사온 것까지 다 평균적인 원가로 기록이다. 하나의 단가로 기록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는 올라가고 여기 있던 건 떨어지겠죠. 평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선인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원가, 아, 원가로 구성된 재고의 그 구성,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원짜리는 10개 사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1 0원짜리 25개 사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20원짜리 아, 25개가 아닌지. 여기서 이만큼. 15개를 사고온 거고 그 다음에 20원짜리는 몇 개? 10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개 얼마? 10원에 그 다음에 여기 15개 얼마? 25원에 그 다음에 여기 10개 20원에 이렇게 사온 상황이죠. 자 근데 가중평균법에서는 그걸 평균을 내버리면 결국 전체 35개를 15원에 사온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가중평균법이죠. 자 거기에서 물건을 팔았다. 이만큼을. 그러면, 선행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중평균법은 여기서 이만큼이 팔린 거고, 그러면 두 개의 매출원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 이제 기말적고가 되겠고, 이 매출원가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저만큼의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매출원가가 계산이 될 거야. 그죠? 매출원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 금액이 여기, 여기보다 크죠. 기말재고 쪽에서 보면, 기말적고는 남아있는 게 이쪽이 더 크겠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선선출법일 때하고 가중평균법일 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다르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말 재고도 다르게 결정이 될 거야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크기 비교를 할수 있게 돼 그렇죠? 기말 재고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크죠? 매출원가 쪽에서 보면 여기가 더큰 거고 그렇죠? 이 금액이 이기보다는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보면 기말 재고 거기에 대해서 기말 재고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이, 기말재고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기말재고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즉, 요만큼 있을 때하고 요만큼 있을 때 차이점. 자산 쪽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즉, 기말재고의 차이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년도와 16년도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15년도에 재고사산 쪽에서 기말 재고는 16년도 쪽으로 가면 기초 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단기 매입이 이제 발생하면 저게 판매 가능 재고가 될 거야. 근데저 기말 재고가 증가를 했다. 15년도에. 그렇게 되면 이만큼 늘어나겠죠? 어, 기초 재고가 늘어나겠지. 판매 가능 재고가.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 쪽에서 보면 음, 기말 재고와 판매 가능 재고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 가능 재고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는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합계죠. 그 다음 기회에 가면. 자 그래서 선인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어떤 경우냐 매출원가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 매출원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말재고가 크면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기말재고가 작으면 매출원가는 커지겠지 기말재고가 큰 방법이 선인선출법이거든 그러면 매출원가는 반대로 가겠죠 그리고 순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냐 어, 순현금 흐름은 법인세가 많으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요 얘는 법인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선인선출법이 더큰 경우 선인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클 때는 어떤 경우냐면 기말재고 단기순이익 그다음에 판매가능재고 얘네들은 이렇게 가요 즉 이런 상황일 때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그래서 기말재고가 선인선출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얘가 더 크고 얘는 얘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기말재고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기말재고와 판매가능재고도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이 단기순이익 이게 커지면 뭐가 이게 늘어나죠? 법인세가 늘어나.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세금도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이랑.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좋아져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법인세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순 현금 흐름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이내용들 이걸 가지고 이론형의 문제도 내기도 하지만 계산형의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판매가능재고 쪽을 볼까요? 음, 여기 있네 여기서는 서인수출법이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틀렸네. 그쵸? 그다음에 현금흐름 쪽을 볼까요? 현금흐름 가중평균법이 더 크네. 가중평균법이 더 크네. 아, 이게 맞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단계순익 단계순익 보니까. 어, 선인선출법이 더 커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네. 그죠? 음. 여기도 틀렸고. 매출원가 볼까요? 매출원가. 여기서는 가중평균법이 더 커야 되겠네. 근데, 잘못됐죠? 틀렸고. 기말제고, 마찬가지, 여기 있네. 선인선출법이 더 커야 되는데, 잘못됐죠?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답이 두 번째에서 딱 나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뭐, 밑에 걸다볼 필요는 없죠.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이 답이라면 첫 번째 비교해보고, 어, 잘못되면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답이 나오면 거기서 끝내야지 뭘 밑에 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전체적인 건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7번에서는 1년도에 기말 재고를 과대 계상했대요 그리고 동오류, 그 과대 계상 오류가 2년도 중에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2년도 말 재고자산에서 오류가 없었다. 그러니까 1년도에 이제 잘못 계산한 거야. 2년도에는, 어, 잘못 계산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거는 뒤에 오류,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연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익과 재고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어, 2002년도, 다음 년도가 되겠네. 기초재고자산이 과대계산 되느냐. 두 번째, 2002년도 매출총이익이 과대계산된다. 세 번째, 2002년도 기말 이익이어금이 과소계산된다. 네 번째, 단기순이익이 과소계산된다. 1 년도 어, 년도 매출이익이 매출원가가 과대계산된다. 자, 여기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어, 기말재고의 흐름을 어, 이제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 년도에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계정에서 기말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매출원가가 되겠지. 그 기말 재고는 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손익계산사에는 저 매출원가가 뭐가 될까요? 매출원가 손익계산사의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매출원가가 쌓이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이익이 될 거야. 그죠? 저만큼의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익이 계산이 돼요. 즉 1년도 기말 재고자산에 아, 재고 대한 개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나중에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1년도 시점을 가지고 볼게요. 이런 상황일 때 똑같은 상황에서 기말 적어 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감소된 거죠. 즉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저기서 뭐냐면 과대 계상이 된 거야, 지금. 그죠? 이게 지금 과대 계상이 된 거예요. 자, 과대계 과대 계상이 과대 됐을 때 그거를 제대로 올바른 걸로 바꾸게 되면 기말 재고 감소하겠지 그죠? 저 기말 재고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원가는 증가할 거야.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일단 어, 감소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증가하겠네. 그렇죠?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감소하겠죠? 여기서는 이익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익이 이만큼이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말적으로 과대계상하게 되면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 측면에서 보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이 되는 거죠. 원래는 매출원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의 오류가 그 기의 손익과 재무상, 아, 저, 저,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익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매출원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가 과대계상된 상태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됐고, 이익은 과대계상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음 년도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저 재고를 모르고 그 다음 년도까지 계속 넘겼다는 얘기니까. 그럼 X2년도 재고자산 계정에서 보면 이 기말 재고로 있던 게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게 2년도에는 기초재고로 들어갔을 거야. 재고자산 계정에는. 자, 그리고 그 기초재고회사가 이제 단기에 매입한 게 있고, 요걸 가지고 팔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재고가 되겠지. 그럼 그 기말 재고를 이제 자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이익이 이만큼 나왔고, 여기서 이제 1년도에 재고 자산을 이제 감소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1년도에 재고가 감소가 된다면, 결국 1년도에 매출 원가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하나씩 따라와 보는 거야. 그러면 재무 상태표의 자산이 일단 감소를 할 테고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증가를 해서 이익이 줄어들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1년도에는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게 그다음 년도 기초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기초 재고가 또 감소를 하겠네. 그럼 기초 재고 감소하게 되면 단기 매입액은 일정한 금액이요. 이거는 뭐 잘못된 금액이 아니니까 단기 매입액은 똑같이 단기에 100원을 사왔으면 100원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냐?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 줄겠죠? 그러면 결국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1년도의 효과가 그 다음기로 넘어가게 되면 1년도에서는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저 효과가. 그리고 재고자산의 효과는 1년 넘어가고 그다음 기로 넘어가게 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딱 그만큼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이익은 1년도에는 어, 감소가 되지만 2년도에는 증가가 되는 거죠 그 효과가 딱 1년도에 그 과대 계상의 효과가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모아 보면 이게 이제 수정 전이에요 그럼 수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이익이 죠. 그렇죠? 그러면 그두개 즉 1년도 이익과 2년도 이익을 합한 금액과 1년도 이익과 2년도 이익을 합한 것즉 수정 후와 수정 전에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동일한 금액이 돼요 왜냐하면 딱 요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효과 그만큼 여기서 늘어나요 결국 두 개를 합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죠그두 개를 합하면 같은 금액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익이여금은 효과가 상승하게 돼요. 즉 이익잉여금 1년도에 잘못 계산해서 그걸 그대로 넘겨가지고 2년도까지 이익을 계산했다면 이익잉여금은 같은 금액이 돼요, 둘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에 쌓인 금액이 되니까 누적액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단기의 이익, 1년도 이익은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2년도 이익 이건 차이가 나요. 단기의 이익은 차이가 나지만 누적액은 똑같다는 얘기야. 전년도에 줄어든 금액이 이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합해버리면. 수정이 됐거나 수정되지 않았거나 두 금액은 둘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기초재고 자산이 과대 계산이 된다. 이걸 볼까요? 음. 여기 이제 보면, 이 금액이, 이 금액이 X2년도 기초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X1년도에 기말재고를 줄이면, 여기가 이제 줄어들겠죠? 결국 기초재고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걸 너무 많이 계산한 거지. X2년도 기초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난 아저 아, 과대계상 된 거예요. 줄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대계상, 이거 맞겠네, 그죠? 두 번째 매출총액 볼까요? 이 매출총액은 2년도 매출총액이에요. 2년도, 2년도, 그럼 2년도 매출총액이 2년도, 어떻게 돼요? 이익, 이익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못, 어 많이 처음에 저 기반적으로 과대계, 1년도를 과대계상 했다면 이익이 요만큼이었는데, 제대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낮게 계산이 된 상태지, 제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이익이 X2년도에는 과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도 이익이여금. 아까 우리가 봤어요. 수정 차이나 수정 후의 내용을 봤을 때, 이익이여금은 두 개를 합한 거. 이게 누계의 얘기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X1년도에 당기의 손익에는 차이가 생겨요. X2년도 당기의 손익에는 차이가 생기지만 이두 개를 합한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결국 기말 이익여금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기여금. 이렇게 계산해도 이 합계금액이나 이렇게 계산해도 이 합계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소가 아니라 영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를 되겠죠 그러니까 1년도 이익이 경금에 차이가 있어요 1년도 1년도는 그때 그 오류가 발생한 그해그 그 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해를 넘겨 가지고 그대로 가져갔다면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누적분이니까 그럼 단계순이익을 볼까요 어 1년도 단계순이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도 단계순이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면 이건데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과대 계산을 한 거래. 그래서 죠그 여기는 과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산 되면 비용은 과소 계산이 됐겠지. 그래서 이익이 과대 계산 됐죠. 그럼 매출원가, 이 비용은 반대가 되겠죠. 과소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1년도에 매출원가는 과소 계산이 다 쉬운 문제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계속 찾아가면서 따라가 줘야지 읽으면서 따라가 줘야지 그게 어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봤던 아까 내용들 전체적으로 쭉 따라올 때는 아 그게 그래 그렇게 얘기를 어 할수 있지만 사실 이걸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막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재고자산 기말 재고는 이익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럼 1년도에 재고자산, 1년도에 기말 재고를 과대 계산하면 이익을 1년도 과대 계산한 거야 그럼 그 효과는 그 다음 기회에 가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 1년도에는 이익과대, 2년도에는 이익과소 1년도에 비용과소, 2년도에 비용과대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어, 계산형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오류성이라든가 그쪽에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봤던 문과하고 약간 그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기도 하죠. 어, 보면 뭐라고 쓰냐 실제 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에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 잘못 읽게 되면 저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잘 읽어야 돼. 이런 의 문제는 저런 데서 많이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거 개별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내용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프로젝트 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그런 재화에다가 적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세 번째,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을 한다. 생물자산에선 순공정가치가 완가다. 그죠? 네, 네 번째, 소매제거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 한다 이것도 우리가 봤었죠 어, 우리가 계속 봤던 문구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후익선 출법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물량 흐름과 반대라는 점 재고층의 청산 청산시 수익 비용 대응 구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비판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십삼 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음~ 우리가 이제 국제회계기준에 들어온 게1 0 년도 1 1 년도예요 근데 어, 한 2, 3년 뒤에도 이렇게 문제가, 어, 간혹 가다 이제 툭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 물론 여기서 이제 내용,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흥선출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한번 볼게요. 어, 이런 상황일 때, 1월 1일 날 10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 2월 10일 날 15개, 그 다음에 1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4개를, 아, 23개를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1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기말에. 자, 여기서 이제 구입 단가가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어, 처음에 사온 거는 10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2월 10일 날은 15원, 그 다음에 4월 8일 날은 20원에 이제 사왔던 거고, 그걸 이제 판 거예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판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부터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왔던 놈부터 팔리는 거야. 이게 23개가, 여기서 일단 10개가 팔리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13개는 여기서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입선출법이죠.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 다르지, 옛날에 사왔던 걸 먼저 파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어, 후유산 출법은 가장 최근에 있는 것부터, 뭐 그러면 옛날에 쌓여있는그 재고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깎이지 못하면. 그죠? 그게 후유산 출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는 회사가 있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요식업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음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 거기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 쓰는 식자재들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 예, 그거 먼저 써요. 신선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전에 들어왔던 거못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다 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웃음> 뭐 좋긴 해. 아, 음식은 좋아.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고 해서 꼭 성공되는 거,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원가 관리를 잘해야 돼. 그죠 제가 딱 팔린 만큼만 가져가서 써야 되잖아. 근데 장사가 잘 될지 알고 많이 가져왔는데. 못 팔잖아? 그럼 그거 다, 아, 버려야 되는 거야. 원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망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웃음> 뭐, 참 괜찮긴 한데,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결국. 그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럼 결국 12개. 12개는 어떤 게 남아있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 사왔던 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후입서출법이에요. 일반적인 물량을로는뭐 달라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어떤 결과가 되냐? 결국 매출원가하고 그다음에 어 이익의 측면, 재고자산 측면을 보면 매출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어 10원짜리 20개, 어 여기 그다음에 15원짜리 13개 이렇게 해서 395원의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가 선입선출법이었다면 그러면 좀 다르겠죠. 어 선입선출법은 앞에서부터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팔리고 요거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보시면 선입선출법보다 여기 보면 여기가 더 커요.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일반적으로는 매출원가가 커. 왜냐하면 최근에 산걸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출원가가 크다는 얘기는 이익이 작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단기손익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가는 작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근데 후입선출 청산의 문제가 있어. 자, 먼저, 선인선출법의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상황일 때, 선인선출법에서는 물건이 어떻게 팔리냐. 자, 여기서 아까하고 상황이 다르죠. 아까는 한번 물건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도, 1년도에는 10개 사가지고 왔고, 2년도에는 15개 사가지고 왔고, 3년도에는 1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물건 하나도 안판 거야. 그리고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 걸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선인선출법을 썼다면, 4년도에 팔린 저 8개, 8개는 어떤 게 팔렸을까? 물론 구입 닦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자 8개는 여기서 먼저 팔렸겠죠. 서입스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년도에 10개를 팔았을 때는 그 5년도에 10개는 여기 있는 거 2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8개가 팔렸을 거야. 그죠? 어. 자그 다음에 6년도에 7개. 그건 여기서 이제 팔렸겠죠. 그래서 총 이거 합계가 몇 개예요? 25개잖아요. 이 25개가 여기하고 여기 있는 게 팔렸을 거야. 그러면 7년도에 물건 10개가 팔릴 때는 결국 그거는 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개에 대해서 얼마? 20원짜리. 저기 3년도에 사왔던 거. 그게 이제 여기에 대응이 될 거야. 그죠? 음. 자, 근데 이제 후입선 출법으로 이걸 이제 바꿔볼 거야. 자, 후입선 출법일 때는 어떻게 되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저 8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이 8개가 가장 최근에 사온 게 이제 팔릴 테니까 여기 이제 팔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5년도에 팔리는 거 10개 그거는 3년도치 하고 그 다음에 2년도치가 이제 팔리겠죠 그 다음에 6년도에 팔리는 거저거는 2년도치가 이제 팔리겠지 자 그러면 맨 마지막 7년도에 팔리는 저 10개는 어떤 게 팔리느냐 이게 팔리는 거야 이게 자 후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냐 100원이 돼요. 아까 선입선출법을 할 때는 200원이었는데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니까 100원으로 감소를 했어. 원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결국은 결과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하면 후입선출 청산이라 그래. 그래서 특정한 연도의 이익을 아주 높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사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 재고층을 계속 깎는 거야. 팔기만 해 중간에 사오질 않아요. 계속 깎아버리면 결국 맨 나중에 파는 놈은 처음에 사왔던 놈이 원가가 대응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뭐 시간이 이렇게 1년부터 7년까지라면 물건의 가격도 증가를 했겠죠. 판매가는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원가는 옛날 원가가 되는데 돼. 그러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영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과대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영업은 똑같은데, 영업은 똑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뭐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이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후유소석청산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재고를 고의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최근의 재고를 소질을 시켜요. 그럼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팔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그 전문 경영인들이 임기가 여기 7년도까지 임기를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뭐 경영을 할수 있고 안 하고 그이 사진이 어 저기 맞아요. 주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자기가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실제 이익은 아니야 이거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는 이만큼의 원가가 기록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랑 후입선출법을 했을 때 물건 판매 똑같은데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두배 이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일하고있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제외기 조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다섯 개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1 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죠. 이거는 잘만 읽으면 되는 거지.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선선출법을 적용해서 재고산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초 재고가 3만 원, 그다음에 기말 재고가 4만5천 원. 평균법을 적용했다면 기초재고는 25,000원 기말재고는 38,000원 성인선출법 적용 시에 매출 총액이 5 5 0 0 0원이 평균법의 매출 총액이 어떻게 될 거냐 자 문제를 보니까 이거네 성인선출법 적용했을 때 이익 평균법 적용했을 때 이익 한쪽의 이익은 이만큼인데 그럼 이걸 했다면 얼마게?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이론 내용에서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와 이익관의 관계를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기말재고가 감소하고 즉말원 만큼 감소하고 기초재고가 기초 재고가 40만큼 감소했다면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이익은 60만큼 감소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를 뺀 금액만큼 이익이 변동한다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0 결국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이렇게 이제 봤었죠. 뭐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가 뭐 기말 재고가 30 늘어나고 기초 재고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익은 30 늘어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 기 기말 재고가 60 늘어나고 기초 재고가 또 20이 들어났다 그러면 60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40이 여기서는 늘어나겠죠. 음. 또네 번째 케이스 기말 재고는 변동이 없는데 기초 재고가 50이 늘어나며. 그러면 이익은 반대로 50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랬잖아요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빼면 그게 결국 이익이다. 그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그랬죠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기초 재고 어떻게 됐냐. 1년도 기초 재고 3만원. 그 다음에 기초 재고 2만 5천원. 그럼 여기서는 어, 선인선출법을 적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평균법이죠. 선인선출법일 때 3만원.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기초 재고는 5,000원 감소하네. 그다음기말재고를 볼까요? 기말재고는 음, 8 0 0 0원이 일단 평균법.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총액은 55,000원. 음, 아, 기말재고가 있구나. 기말재고는 여기하고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선인선출법을 적용했을 때기말재고는 45,000원.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기말재고는 기말 38,000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감소를 했네요. 그럼 이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일단 기말 재고, 기초 재고. 기초 재고는 5천 감소했죠, 지금? 기말 재고는 7천 감소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마이너스 5천. 그럼 마이너스 2천이 되겠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5만 5천 원에서 2천 원을 뺑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5만 3천 원이 되겠네.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증가 감소 이익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알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한국이 현재 사용 중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검토를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통해서 한국이 각각 재고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재고 관련 자료래요 그래서, 어, 총평균법을 하게 되면 기초는 요만큼 측정이 되고, 기말은 요만큼, 이동은 요만큼, 요만큼, 선입서 수출 요만큼, 요만큼, 개별법 요만큼, 요만큼. 자, 그렇게 했을 때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이익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이익이 제일 클까? 이걸 한번 배열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이익이 커지는 방법. 자 재고자산의 계정에서 보시면 이게 계속 보는 거죠. 어. 기초 재고 단기매입, 기말 재고 매출원가이 두 개의 크기는 똑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고자산, 기초 재고 단기매입 두 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첫 번째 경우 기초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그럼 매출원가가 줄게 되죠. 음,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늘어났을 때. 그때는 매출원가 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요게 줄면 여게 같이 줄지만 여기서는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반대로 줄게 되겠죠. 얘네는 같은 쪽에 있으니까. 그죠? 즉 재고자산 계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느 여기서 에 단기 매입액은 그냥 매입한 거니까 그건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변동이 되지 않고 그러면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걸 이제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띄어서 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요 차이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겠죠. 즉 기초조가 기말조가 많다면 매출원가 요 차이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된다면 기말재고가 더 많더라. 기초재고보다. 그럼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지 뭐. 그죠? 그 차이만큼. 결국 결과적으로 요 차이에 요 차이 요런들, 요런들 차이에 따라서 매출원가는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 <웃음> 10번 문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설출법 개별법 이렇게 이제 나왔었죠. 그 총평균법에서 기초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두 개의 차이는 얼마? 2만 원이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2만 원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 그만큼 줄어들었겠네 똑같은 경우일 때에 비해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은 경우일 때에 비해서 매출원가는 2만 원 줄어들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동평균법을 봅시다. 자 이동평균법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의 차이, 차이만큼 또 매출원가의 차이 즉기초제고와기말재고 차이가 생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커요.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여기 차이는 2만 4천 원만큼 차이가 날 거야. 아까보다는 좀 크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선인선칙법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더 커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만들어 주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차이가 나고 그 차이 금액은 25,000원이 될 거야 개별법은 마찬가지 여기가 더 커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차이가 생기겠지 19,000원 만큼 차이가 생겨요 자. 이 차이들의 내용을 보면 매출원가가 마이너스 -2만 2만원, 마이너스 2만4천원, 마이너스 2만5천원, 마이너스 1만9천원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익은 플러스 2만원, 플러스 2만4천원, 2만5천원, 1만9천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동일한 상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동일한 상태에 비해서 총평균법을 쓰게 되면 2만원 늘어나고 이동평균법 쓰게 되면 2만4천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 쓰게 되면 2만5천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별법 쓰게 되면 1만9천원 올라간다. 어떤 게 제일 클까요? 당연히 이익이 큰 쪽은 여기가 되겠지 뭐 그렇죠? 그 순위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거야. 이 논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논리를. 기말제고만 있을 때 어쨌든 이 기말제고는 이익과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말제고와 기초주가 동시에 움직일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금액 그 차이가 결국 이익 차이라고 랬죠고거하고도잘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이 이익을 이 바로 찾기 위해서는 이거 순서를 바꿔주면 돼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빼주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선 플러스 2만원 여기는 플러스 2만 4천원 여기는 플러스 2만 5천원 여기는 1 0 0 0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순위는 일단 첫 번째 순위는 선회선출법두 번째 이동평균법 세 번째 총평균법 네 번째 계법이 되겠네 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어, 처음에 이 개념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일을 하세요 즉,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총평급법의 이익을 0으로 보고 0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어형의 문제 11번 내용을 좀 보시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본 거죠. 음. 첫 번째,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네 여기서 보면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보관원가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완성을 했을 때 그 창고에서 다음 과정 넘어가기 전에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보관원가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기시간이 하루인데, 뭐, 파, 창고에 뭐 파업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그 조립 과정에서, 조립공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기시간이 뭐 10일, 20일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상적인 투입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정상적인 투입과정이 아니니까. 그럼 원가가 왜곡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동원가에 포함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정사실 취득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외의 보관함과 요거 요거. 요거는 당연히 취득과 포함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 판매 계약을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한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기초를 하고 확정 판매 계약의 이행이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한다. 확정 판매 계약이 있을 때 저가법 평가 보시면 기말재고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서 일부는 확정 판매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확정 판매 계약을 하고 있지 않아요 40개는 확정 판매 계약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확정 판매가 그 다음에 순수한 가능 가치. 일단 어, 확정 판매 계약분에 대해서는 원가와 확정 판매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금액에 팔수 있는 놈이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분, 얘는 확정 판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없죠. 당연히 금액이. 그때는 순시형 가는 가치 얘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에 대해서 확정 판매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 그 순시형 가는 가치와 그 다음에 적가법을 적용할 때는 확정 판매 계약 분에 대해서는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여기서는 저 금액 즉 100원과 그다음에 90원을 비교한 금액이 40개. 그다음에 어저그외 부분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요걸로 이제 어 해야 되겠죠. 100원과 80원 그걸 가지고 그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순실험 가능 가치 저게 일반 판매가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제외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요거잖아요, 이거. 4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초과하는 부분이잖아요. 100개 중에서. 이걸 얘기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시형 가능 가치를 구할 때 일반 판매가에서 판매 부대비용을 빼거든. 그죠그 다음에 순확정 판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이렇게 돼요. 확정 판매 계약 가격. 어, 거기에서 판매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걸 뺀 금액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시험 가능 가치는 즉, 어디 확정 판매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그러한 순시험 가능 가치는 이걸로 한다. 이 계약 가격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확정판매계약 가격.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다. 그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랑 과세 방식이 다른 경우. 이건 계속 봤었죠. 아까도. 그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정답이 될수 없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다른 자산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자산. 그렇지만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중평균법의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의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생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 가중평균법 있잖아요,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에 대한 기업회기준에서는 회계 기간 중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해서 재고 항목을 결,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네가 알아서 계산하라 평균을 알아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아무 때나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평균을 언젠가는 내야지 평균에 대한 단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올 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 팔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기말에 가서 계산을 하든지 그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여기서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된대요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완성될 제품이 완성될 제품이 이 원가, 좀 원재료. 어. 자, 완성될 제품이 야, 두 번째 경우나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된대요즉 제품의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평가를 하느냐 안 하죠? 예. 네. 아까 얘기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때 원자료에 대한 가격 평가, 어, 평가를 평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봤던 내용이에요. 보면 은 봤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되는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또한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기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문구는 하나하나 문구에서 틀린 말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찾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재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음. 그, 이론형의 문제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암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실지재고조사법만 사용하더라도 재고산 평가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수량결정 방법이에요. 단가결정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 실지 재고 조사는 아, 수량 결정 방법이고 재고 상 평가 손실은 뭘로 해요? 원가하고 순실형 가능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단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든 계속 기록법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저건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 가능하겠죠 당연히 단가는 단가 결정 방법에 따른 순실형 가능 가치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 하의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평균법 하의 기말 재고 자산 금액보다 작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가끔 거다 이제 그 헷갈릴 수도 있어요.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저거는 작지 않다는. 그죠? 우리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 하의 기말재고. 그러면 기말재고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네. 이거죠. 그럼 기말재고는 어떤 게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의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평균법 하의 기말재고 자산 금액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작지 않다의 의미를 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 의미니까, 그렇죠? 여기는 같다도 들어가 있어요. 어. 단가가 똑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매입 단가가 다 똑같다면, 자 그래서 저 말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선선주법의 소매재고법을 사용할 경우에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원가와 판매가를 이용해서 산출한 원가율을 매출액에 곱해서 결정을 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제 좀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가중평균법 하에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 원가율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적가법 하에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소매제곱법 적용을 할 때. 그러면 거기서 원가율 적용할 때 가중평균법에서는 여기에 원가와 여기에 판매가, 즉 판매가 여기에서 판매가 여기에서 이 원가에 해당하는 비율, 그게 이제 가중평균법의 원가율이에요. 이제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는 빼죠. 여기는 안 나오고 단기 매입과 그 다음에 인상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단기 매입분에 대해서 여기에 판매가와 여기에 원가에 해당하는 원가율 저가법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인하액이 이제 빠지죠. 그래서 여기에 판매가와 여기에 원가율.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를 가지고 원가율을 적용할 을때 가중평균법, 소외선출법, 저가법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할 때 나중에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소외선출소매제고법이에요. 소외선출소매제고법은 소매, 얘예요, 예. 그때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냐. 원가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 판매가능재고자산의 원가와 판매가를 이용한다. 그럼 판매가능재고자산은 뭐냐면 이게 판매가능재고자산이거든 얘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가중평균법을 얘기하는 거네요. 원가율 적용할 때.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출한 원가율을 매출액에 곱해서 계산하냐? 그건 아니죠. 원가율을 기말재고, 판매가, 매가의 기말재고에 곱해가지고 원가의 기말재고를 찾는 방법이지 매출액에 곱해서 매출원가를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가율에다가 매출액을 곱한다. 그 말도 틀린 거고, 일단 그 다음에 판매 가능 재고로 원가율을 찾는다. 그 말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 판매 가능 재고는 저두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선인 선출법을 얘기를 하게 되면 기초적고 빠지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여기서 어,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원가율을 매출액에 곱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인 선출법을. 어, 선입설출법의 소매제고법을 사용할 때,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원가의 기말재고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원가율을 사용할 때는, 단기 매입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율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어, 매출, 아, 저기, 기말재고의 원가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매출 원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일단 틀린 말이다. 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어, 소매제고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또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 총합계액이 취득 원가 총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계산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제 그 저가법 적용할 때 이런 걸 봤었어요. 그 핸드백, 백팩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별, 종, 어, 종목별, 그 다음에 뭐 항목별 평가 이런 것들이 제 봤었죠.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순실현 가능가치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시면 일단, 원가의 합계, 6 8 0 0 0 원. 순실험 가능 가치 합계, 7만 원. 그러면 여기가 일단 커요. 자, 순실험 가능 가치가 더, 합계가 더 크더라도 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렇 왜냐면 하 우리는 저거를 항목별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 비교해서 나오고, 얘하고 얘 비교해서 나오고, 얘하고 얘, 얘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더 크더라도 평가 손실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렇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론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계산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될 수 있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재고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란즉 확정판매계약분이라는 얘기네 동재고자산의 순수형관을 갖춘 그 계약가액을 기출한다 이것도 이제 봤었죠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가액을 기초로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판매가액을 기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다. 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본 건데, 첫 번째,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 요거 이제 비슷한 문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이거 외에 보관원가는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취득과정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 얘가 아닌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 음, 당연히, 어, 취득 활동이 아니니까, 취득 원가가 아니, 아닐 테고. 취득 원가 아니면 어디, 단기 비용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생산된 거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원가. 당연히, 어, 취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판매원가 판매원가 당연히 취득활동이 아니에요. 아, 취득이라는 건 아, 취득이라는 건 물건 사가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를 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촉 활동, 뭐저 어, 광고 전단지를 돌린다니까 이런 것들은 판매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취득활동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 적절하지 않다. 개별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업회 기준에서 봤었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에서는 이걸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 차이로 인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두번세번본것 같아요 어, 위치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해당 공정에 투입될 원재료는 감익하지 말자. 이것도 이제 봤었죠. 우리가, 어, 적합법 적용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 즉, 제품과 원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거는 제품과 원재료 즉 가방이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컴퓨터라는, 컴퓨터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을 때 그때 제품에 대한 평가를 우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얘 평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선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평가 소식이 안 나온다면 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표준원가법 매출총익률법 등의 원가측정 방법은. 자산 통제나 재무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준 원가법은 우리가 자산 통제 어떤 방법으로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 표준 원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가에 대한 그 표준을 가지고 그걸로 그 원가의 미래 원가가 어떻게 예상이 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준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음,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 이런 것들은 어, 그러한 방법을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가 유사할 때는 편의상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 표준원가법은 통제 방법으로도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 매출 총익률법이 문제예요. 매출 총익률법은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고 걔는 그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과, 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이 소실이 되거나 또는 화재로 뭐 없어졌을 때 그때 지금 내가 소실된 재고를 얼마만큼 소실됐는지를 찾기 위해서 매출총익률법 이런, 어, 이런 것들을 이 사용을 했었죠. 이 계산할 때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올 때 살짝살짝 바꿔서 나오거든요. 보면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공법 뭐 이런 것들은 원가 측정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총익률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총익률법은 기말 재고의 추정 방법이고 자산통제나 재무부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매출총익률법에의입니다 매출총익률법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 기본 이론, 어 저, 이론 설명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거. 뒤에 이제 계산할 때도 나올 텐데, 어 그래가지고, 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이제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매입할인,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을 한다. 이 원가의,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규정을 보면 빼는 것도 있고 더하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가산 항목과 그 다음에 차감 항목이 있죠. 가산 항목에서는 매입 가격, 수익 관세, 재세금, 세금이죠. 그 다음에 운임, 하용료 이런 것들은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그런 원가들은 당연히 가산이 되는 거고 근데 차감되는 건 빠지는 거. 그는 물건 살때 깎아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할인이나 리베이트죠. 그래서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인데, 여기서는 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차감한다가 맞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의 전환 원가 중에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 원가에 배부를 하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한 생산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사용해서 전환 원가에 배분한다. 어그 원가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에 대한 내용인데 원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말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 원가를 배분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와 유사할 때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자,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 공장 있죠. 공장.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 공장에 대한 임차료도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임차료도 단일당 원가에 포함이 돼야 돼요. 당연히. 그게 이제 고정제조 원가죠. 실제 임차료는 이제 10만 원이 이제 어 지불이 됐는데 정상적인 조업도는 100대였어. 근데 요번에 비정상적으로 500대가 생산이 된 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정상 조업도일 때는 정상 조업도에 따른 배부율을 이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대당 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실제 임차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조업도에 따라서 배부할 때 배부율은 한 대당 100원씩 배부를 해 주면 돼. 근데 실제 요번에 500대가 만약에 어 생산이 됐다면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대당 천 원을 우리가 배부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임차료는 10만 원인데 저 임차료는 회사, 그, 저 임차료는 그 공장에서 물건이 100대가 나오든 500대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1년간 임차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임차료는 5 0 아, 10만 원이 나왔는데 배부액은 전체, 그, 즉, 임차료로 배부된 금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조업도에 따른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는 거죠? 실제 임차료는 10만 원인데 50만 원이 배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배부액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그래서 보시면 정상 조업도에 따른 배부액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정상조업도에 따른 배부액이 50만 원이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전환원가 중에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원가에 배부한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정상조업도에 기초한 고정제조원가를 사용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배부율, 요거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10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배부액은 50만원이 돼버리잖아요 잘못된 거 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만원이 배부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금액을 낮춰 줘야 돼요 200원으로 낮춰 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10만원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저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 이제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되 그 이해된 내용들을 어, 용어와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그거는 추동가에 포함될 수 없죠. 비정상적인 원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재료, 노무, 기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그 다음에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원가, 그 다음에 판매 원가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 다섯, 어, 네 번째, 생물 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 자산은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해서 어, 취득 원가를 결정한다. 순공정가치는 생물자산에서 나온다는 요항 그러니까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에 다섯 번째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에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을 이게 뭔 얘기냐 그 재고자산을 살때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샀단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장기 연불구매를 하는 거야. 1월 1일 날, 어, 재고를 사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3만원 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 3만원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23,915원이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 구입되는 시점에 재무 상태에는 재고 자산이 23,915원이 아, 들어가요. 그리고 돈 주기로 한그 금액, 그 금액은 미지급금이라는 걸로 부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차이 금액 있죠? 이 3만원과 그 다음에 2 3,915원의 차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걸로 계산이 돼 그래서 결국 부채 금액은 부채도 마찬가지 2 3,915원 그 다음에 자산도 2 3,915원이 기록이 된다 즉 내가 주기로 한 3만원이 재고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3만원을 주고 재고자산은 2 3,915원짜리를 들고 왔는데 그럼 그 차이 금액은 어떻게 되냐 그건 이자로 주는 금액이란 얘기예요 지금 돈을 못 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재고를 현금 주고 사면 23,915원에 살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2년 뒤에 3만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이는 결국 뭐냐 이자란 얘기야 그게 이제 이 용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계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 어, 자산 쪽에는 재고자산이 23,915원이 들어오고 미지급금 내가 주기로 한 돈은 3만원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2년간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회계처리 내용은 이런 회계처리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즉 현재 가치 할는 차금이 없어지면서 그죠? 이자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두 번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 가치 할는 차금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상세, 즉 없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3만원 주고 나면 돼. 즉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 붙은 금액까지 합해가지고 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즉, 그,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중에 주는 거죠.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금융요소라는 게요거요거 이거. 그렇다면, 해당 금융기간 아, 저,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게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돈 나중에 주니까. 이때,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 여기 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게 이제 저 용어의 의미다.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는 다할줄 알잖아요. 그 회계처리하는 내용을 이론하고 딱 맞춰가지고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말이 뭔 얘기인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론 문제에서는 이제 15번까지가 이제 어. 15번까지가 이제 이론형의 문제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의 문제 그 들어갈 텐데, 이론 문제가 15문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되고 너무 반복되는 내용들이 다 많으면 그건 빼고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싶은 건다 집어넣고 기술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15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어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 대체 원가보다 하락한다면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이것도 계속 봤죠. 어, 계속 나오는 문구고 계속 나, 나왔던 내용들이 말을 바꿔가면서 어, 틀린 말로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문구는 볼 필요 없어요. 현행 뭐, 대체 가격으로 원가보다 하락한다면 평가 손실 인식한다. 그런 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이게 틀린 말이죠. 두 번째,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어, 발생되는 시점, 지출되는 시점에 비용, 손익계산세 비용으로 늘어라 얘기죠.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어 1년도 2년도 3년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출이 1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 지출에는 두 가지 지출이 있는데 원가성이 있는 지출 즉 재고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과 원가성이 없는 지출 재고자산으로 넣지 않는 지출 돈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1년도에 발생된 저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그 다음에 2년도 3년도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에 있던 자산이 3년도에 팔렸다는 얘기야 자 그런 상태일 때 어떻게 될 거냐 먼저 1년도에 지출이 발생하면 원가성 있는 지출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가요, 일단. 그리고 원가성 없는 지출은 단기손익 손익계산서에 뭘로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일단 1년도에. 자, 그러면 1년도에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 금액은 이제 사라진 거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있던 저 자산은 2년도에 어떻게 될거냐 2년도에 계속 자산으로 남아 있게 돼요. 그다음에 3년도 에 어떻게 될까요? 자산에 있던 것이 팔리게 되면 여기에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오. 이외의 보호가능가 이거는 뭐냐면 자산이 아닌 거죠 그 자산이 아닌 건 어떻게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요거 요거 비용. 그러면 자산으로 들어간 놈은 언제? 판매가 될때 그때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으로 들어간다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의 의미 차이는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판매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비용이 되는 거고. 그죠 차이점이 있지.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을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이자비용을는시한다 이거 방금 전 14번 문제에서 봤었죠. 보면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기업에게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맞는 거, 틀린 거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는 말들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 문구를 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간부손실은 감액이나 간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평가손실은 뭘로? 매출원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간부손실은 두 가지가 될수 있어요. 원가성이 있는 간모는 매출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기타 비용이 되죠. 그러면 둘다 뭐냐면 비용은 비용이야. 그죠? 어쨌든 간에 평가 손실도 비용이고, 간모 손실도 비용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며, 어,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재고자산 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구성이 된다. 어쨌든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비용에는 매출원가도 있고 매출원가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은 즉, 재고자산,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액, 그게 판매가능재고가 되겠죠? 거기에서 판매되지 않은 건 재고자산,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판매된 건 어떻게 될 거냐? 판매부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는 뭐냐면 배분되지 않은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중에서 비정상자인 부분. 이거는 뭐냐면 재고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놈이거든. 그럼 기타 비용이 되겠죠. 원가성 없는 지출이 될 거야.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 비용이 된다. 즉단계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는 요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뭐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게 되면 읽고 난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것들이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답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도록 해야 되겠죠.